준호, 준호, 스입니다 준호, 준호, 준와준 와, 준호, 준호, 준호, 안녕 안녕 야호 <웃음> <웃음> <웃음> <이게> 어디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떠블 빼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이 순간만 제가 <웃음> 태어날 때부터 기다렸습니다 저는 신생할 때부터 이 자리를 기대했어요 저는 우리 <웃음> 후배부터 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웃음> <웃음> 대션이 소리가 없는 아, 네 거. 네, 26살 94년생 개띠 지금 네 WB에서 관종 지수라고 있는 장명준이라고 합니다. <웃음> 아, 맞습니다 아! 아 <Sapp> 아아 안녕하세요. 저도 26살이고 WB에서 주먹을막고 있는 박민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26밖에 안 됐어요? 나 누나야. <웃음> <미션> 아아 어, 누나야. 아어아아 너라고 부를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합니다데 제가 유튜버 분들과 촬영을 할 때마다 느낀 게 아, 우리의 문제점은 텐션이다. 저희는 유튜버다 보니까 채널이 돌아가야지만 다시 올라가요. 아들아 올라가면 그때 말이 많아집니다. 아, 근데 두분 WB의 뜻이 뭐예요? 말하죠, 아, 이게 방송에 어.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친한 친구들을 보통 일 커넬 말 속담 중에 야 그런 아, 친구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 불... 네. 그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웃음> 네, 네.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뛰신 거예요? 저희는 좀 약간 어. 보물섬이라는 또 개그 유튜버가 있는데 아, 아, 아. 그 사람들과 그냥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웃음> 주노주랑 저도 이렇게 만나시려면 베끼면 되는 건가요? 아예 베끼는 어, 예. 게 정답입니다 <웃음> 벤치마킹 <웃음> 아, 아 근데 동료 아닌가요? 보물점과 학교 선후배 관계입니다 저희한테는 아 진짜 은인이에요 학교로 아 선후배고 저희가 지금 알고 지는 지 6년이 지났어요 서로 아좀 많이 도와주나요?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죠 사실 네. 저희는 줄게 없고 <웃음> 많이 <웃음> 받고, 받고 있죠 기본적으로 영상당 조회수가 100만에 가깝게 아, 와그 옛날에, 옛날에 좋았었는데 <웃음> 네. 지금 아니더라고요 <아이돌이. 웃음> 아, 근데 지금도 저한테는 많은 조회수인데 네. 비결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희는 일단 보물점을 일단 따라하는 게 이제 비결 중에 하나고 저희는 좀 썸네일을 좀 자극적으로 네. 그 넘지 음. 않는 한에서 그래도 민규 씨또 비법 있잖아요. 아, 그리 저희 주작. 아, 아, 아.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저희를 좋아하는 이유를 뽑자면은 네. 저희 둘이 친구인데 친구들끼리 그렇게 장난치는 걸 아마 좋아하시는 네네네. 것 같아요 아. 실제로는 친구가 아닌데 네. <웃음> 아 쇼윈도 <웃음> 프렌드? 아, 텐션이 너무 좋으신데요 네, 아. <웃음> 두 분은 텐션이 더 대단한데 아, 네. 이게 촬영할 때만 저세상 텐션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세상 텐션이 아니던데? 촬영할 때만 이렇게 합니다 항상 이러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네. 네. 엄마한테 혼납니다 <웃음> 시끄러워서 주변에 사람이 <사연> 없... <웃음> 어 너무 좋습니다 <웃음> 아이팅 화이팅 화 <화이팅>, <웃음> <웃음> <웃음> 그러면 대본이나 아이디어는 누가 주로 돼요? 놀면서 어. 그냥 툭툭 던지면서 이제 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음. 그거 보면서 궁금했던 게 네. 참교육도 하고 네. 장난 좀 심한 거 많이 치요 아. 평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칠수 없는 장난들 콘텐츠 말고도 그렇게 하세요? 하시... 그걸 평소에 해서. 할 때는 이제 <웃음> 영상을 찍죠. 아. 평소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게 이제 만들어지는 게 영상 속에 저희 장난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카메라라는 게 숨겼을 때도 있지만 네. 숨기지 않고 사실 이렇게 카메라 들이대면 네. 보이는 것들은 네.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네. 저것도 다 주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네. 평소에도 네. 그냥 막 찍으세요? 아니면 항상 컨텐츠 있을 때만 찍으세요? 아, 평소에 정도. 찍을 때도 네. 있고 컨텐츠를 만들 때도 있는데 네. 원래는 음. 저희가 카메라에 대해서 이제 경계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직업이 되고 돈이 되다 보니까 너한테 <웃음> 네. <웃음> 어, 공격해봐라 아, 받아주겠다 아, 아, 네. 또뭐 네. 카메라 들이낸 거 보니까 뭐 찍을 거 같은데 아. 해봐라 하고 받아주는 경우도 있나요? 즉흥적으로? 음.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 아. 아무래도 이 주작과 급작스럽게 네. 했을 때 리액션 같은 게 확실히 훨씬 더 재밌게 나오는지. 확실히 음. 리얼일, 때가, 리얼일 때 예, 리얼일 때 리얼일 때가 좀 살아 있습니다 재밌게 은오는지 훨씬 더 재밌게 나오는지. 훨씬 게나게 있잖아 응. 게 어? <웃음> 유니콜 <웃음> 리얼이에요 나 아까 보는데 그게 웃기더라고요 생일상 잘려진거상단이 아, 휘어지겠다는 거죠? 이런 이짜라오 <웃음> 어, 저희 <웃음> 영상을 진짜 다 봐주시네요 네, 급하게 봤어요 <웃음> <웃음> 저도 여러 가지 재밌게 봤는데 해병대 컨셉 그거를 아, 아, 좀 재밌게 아. 많이 봤거든요 아. 해병대에 나온 사람들은 다 알더라고요. 그 해병대에 계신 분들이 네. 저를 통해서 그 해병대에서 있었던 그 추억을 아마 떠올리셔서 그런 것 같아요. 본인들도 다 그런 생활을 겪었기 때문에. 뭐, 어? 아, 뭐, 뭐 알아, 이거? 저잘 몰라요. 저잘 몰라서 너... 지금 말안 하고 있었잖아요. 네. 네. 네. 네. 나 맨날 네. 네. 네. 안전벨트 네. 네. 한 방울을 그러면 이거 유튜브를 작년 시작하 제작년이요 네, 졸리신 거아요 네. 하여튼 그 전에는 꿈이 뭐였어요? 유튜버 저희, 하기 전 저희는 원래 꿈이 개그맨 어. 하고 싶다였었는데 어. 요즘에는 아예 유튜버로 그냥 바뀌었습니다 네. 오디션도 음. 본적 있어요? 공채의 개그맨 시험도 많이 봤었어요 네. 아예 그쪽으로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구나 초에 개그맨을 아... 준비했는데 한 일곱 번 정도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꽈가 혹시 어... 방송연애과요 아. 그래서 선후배고 네. 막 그랬다는 아, 겁니다 같은 네. 아, 개그동아리였어요 눈물썸이랑 아, 못생겼어요 그... 그분들 다 <웃음> 아, <웃음> 그, 더 그, 그 네. 오디션을 볼때 했던 네. 개그 네. 보고 싶어. 그거 하자, 그거. 그러니까 민규가 부장이고, 제가 네. 회사원이라는 이제. 네. 아, 둘이 같이 봤어요? 네, 둘이 같이, 저희 같이 아, 그때부터 찍겼어요왜 네. 그러니까. 최초냐면, 왜 얘네들이 개그맨이 안 됐나. <웃음> 네. 아, 그, 그, 현실자가 알아서 재미없으면 또했니까 네. <웃음> 1 0 지금부터 주무시면 됩니다 <웃음> 이 스토리상 회사가 잘 되려면 부하직원과 음. 상사가 비밀이 없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네. 스토리가 진행이 <웃음> 돼. 어 장비 저 뉴스 봤어? 아네 봤습니다 아 내가 이번에 뉴스를 봤는데 그 회사가 성장하려면 비밀이 없을수록 회사가 성장한다고 하네 어, 비밀 있으면 나한테 얘기 좀 해봐 아 아닙니다 아 비밀 있으면 얘기 좀 해봐 제가 사실 음. 저 어제 음. 사장님 그술 취해서 때리지 않았습니까? 아이 술 먹고 실수할 수 있지 아이 그게 무슨 비밀이야 술안 취했습니다 아니 아니 니다 죄송합니다 기가 내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진짜로 처음 본 영상이 보물섬과 W가 개인기 대결하는 거예어요 아 혹시 요새 조금 연습 중인가 아, 예. 아니 그거 하나 보이세요? 술 <웃음> 깎는 기계 한번 보시죠옛 초기에서 <웃음> 이게 예초이 아시게 예초기에서 암살 이정대로 아 넘어 가는 거예요 이게 예초입니다 시동 겁니다 잉잉잉 잉, 잉 이번 작전 우리 셋만 하는 건가 여기 상처가 세 개지요. 김구선생님 나를 의심해 <웃음> 아, 우리가 보물성보다 안되는 이유 저희가 안되는 이유 아시겠죠? 보물성은 진짜 개인이 많잖아요 아, 어. 어, 네. 저희 괴물인데 네. 민규 또질수 네. 없잖아 개인. 그 괴물의 아, 할아버지 그... 역할을 하는 변이봉 네. 아. 거기 이제 편의점에서 어, 나오는 네. 장면인데 아 진짜 진짜 진짜 절한 게요 야, 오징어 기대되나? 다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오징어 다리 나잘했다잖어나나오기생각어 <웃음> 그러면 아, 그거 하나요 주진모씨? 어, 영화, 영화 신세계의 주진모씨인데 주진모씨 아세요 혹시? 알아요 영화 그, 신세계요? 주진모씨가 나오나? 주진모 나오나? 그 주진모씨가 아니고 그 다른 배우 주진모씨세요 아 그럼 모르겠어요 아니요 이거 보면 아실거예요 아, 아, 똑같이 아, 말랑기 때문에 오케이. 이 프로젝트가 뭐죠? 라고 하면 근데 이 프로젝트가 뭐죠? 신세 누군지 알고가 돼 진실 약간 연세있으신 거 누군지 알고가 돼자 앞으로의 계획 세어, 세워본 적이 없어서 갑자기 <웃음> 꾸준히 이제 유튜브가 이제 더잘 돼서 200만 구독자까지 가는 나름대로의 빅피처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웃음> 동중이 말한대로 더 재미난 영상으로 꾸준히 사랑받는 롱런 구독자 욕심은 아직도 있으신가요? 예,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올라가면 좋죠 100만 정도 넘어가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건가? 안 늘길래 합리화했어요. <웃음> <웃음> 안 늘길래 <웃음> 욕심 안 부리는 느낌으로 <웃음> 네, 합리화하더라고요. 본인 스스로가 안 늘니까. <웃음> 그러면 예. 친구분들이 있잖아요. 유튜버. 얘는 진짜 재미없다. 그 중에서. WB분들의 약간 패밀리라고 생각하는 아, 게 공물성? 돌제. 3% 프로 AD 액션. 그런 분들. 분들. 저희가 제일, 제일 재밌는 <웃음> 유튜버 한 명이랑 제일 재미없는 유튜버 이렇게 뽑을까요? <웃음> 그것또 <그러면> 그 하나. <웃음> 얘는 조금만 버티면 진짜 확 올라갈 수 있겠다. <웃음> 가능성이 보이는 음. 유튜버 음. 일단 가장 재밌는 유튜버는 누가 당연히 뭐, 더블 비죠 더블 비죠 아, 그래? 아. 가장 재미없는 유튜버는 뭐 보물섬이라고 해도 되죠 <웃음> <그럼>. <웃음> 그러면. <웃음> 그러면 가장 성장 가능성이 보인다 이거는 저희 입으로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 더블 저희는 3프로 형님들 3프로라는 네. 또 개그 유튜버 채널이 찾아봐요. 있는데 그분들이 약간 보물쌈을 저희가 따라 했다면 더블비를 따라 하는 아 팀이에요 하하하하 아 <웃음> <웃음> 너무, <좋아요, 아니야? 웃음> <야>, 너무 망망하는 <웃음> 거 아니야?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각자 10년 자, 뒤 나에게 영상편지 제가 그럼 저 먼저 할까요? 네. 그러면? 안녕 명준아 나는 10년 전에 명준이야 오 지금은 결혼까지 <웃음> 했네? 결혼했다고요? <웃음> 어 결혼했네 어린 의사로 결혼한 거야 잠깐만 없는데? 딸이 태어났는데 왜날 닮았지? <웃음> 어, 돈을 많이 벌었구나. 아 어, 성형하면 되는구나. 어가 그러니까 앞으로 잘 살고, 조심히 잃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길 바랄게. 그럼 빠이야 아, 어떻게 이게 바로 잘하지? 결혼은 어, 네. 하시네요. 이렇게, 자식도 있고, 그러니까요. 결혼하신 오오오. 분이 충당증이 있으신가 요 <웃음> 근데 대단했습니다. 저렇게 바로 나온다는 게. 야, 그럼 민규 씨죠 어, 10년 뒤... 어, 아니, 10년 후에 나야. 어, 그 어, 어, 유튜브 어. 계정이나 페이스북이랑 다 무중력 친 어. <웃음>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 영준이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웃음> 아 내가 충농증이네 자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준노 t v 출연해주신 소감이랑 네.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다 한마디 음, 저는 오늘 너무 불러주셔서 영광굴비였고 네. 앞으로 좀더 네. 네. 영광굴비를 <웃음> 아 죄송합니다 뚱송이 없네요 안, 아, 아, 안 웃을 때까지 합니다 오늘 <웃음> 초대해주셔서 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더 재밌는 영상 많이 찍는 네. 개그팀 WB가 그렇죠.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웃음> 아 그러면은 뭐 저희 더블비 앞으로도 어, 저희가 힘이 다는 데까지 재미난 영상을 찍을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더블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